안녕하세요 항원이 여러분! 나라입니다! 나라의 유튜브 챌린지 도전기! 오늘의 챌린지는 도구도구도구 애교 챌린지! 총 4단계에 걸친 애교 챌린지! 나라가 애교가 응? 많은 편이 아니라 걱정이 되지만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1단계! 1단계 1은 기... 2다기 2는 귀요미 3다기 3은 귀요미 귀키 귀요미 귀키 귀요미 4다기 4도 귀요미 5다기 5도 귀요미 6다기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2단계 나라는 기쁜척하는게 아니다 예쁘게 태어난건데 그거를 힘들어 힝+ 힝 당당히 하나 둘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사당기 야라고 해도 돼. 나는 애칭이 필요해 하모니야+ 하모니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내 꼬해 어잉+ 어잉 나라의 애교 챌린지가 끝난 기념 앵커.